multimodal <laughs> 잘 됐나 모르겠어요 지금 어, 어떡하면 좀 이상해 아 큰일났다 어떡하지? 사진 아니요 네네 아 진짜요? 어떡해아 화질이 안 좋은 거예요? 네네 너무 이상해요 네. 게요 너무 그렇게 말씀하는 네. 줬어요. 여러분, 제가 돈이 아니게 꿀팁을 알려드렸어요. <웃음> 여권 사진이 생각보다, 어, 규정이 까다롭네요. 어, 저는 그냥 귀만 잘 보이고, 눈, 코, 입만 잘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, 화질도 좋아야 하고, 여권 발급이 가능할지, 보겠습니다. 이렇게 풍성만원에 증명사진 만원, 찍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보다닥 예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다시 찍었습니다 오늘은 성공하길 드디어 여권 신청에 성공했습니다. 두 예! 번째만에 성공했어요. 아 사진은 역시 사진관에서.